자유낙하 운동이 뭐냐면, 그 공기 저항 안 받을 때, 조건이 공기 저항 안 받을 때, 중력만으로 떨어지는 거. 음. 공기 저항. 가정을 한 거네요. 네. 이렇게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게 이상 자유낙하 운동이요 중력만으로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음. 거. 이게 그 자유낙하 운동이면, 그 뭐냐,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보면 그 뭐냐 공의 이동 거리가 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아거든요 근데 오. 공의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얼마큼 증가냐면 하1 초에 9 m 팔미터퍼트가 이만큼. 이만큼. 일 초마다 이만큼 일정하게 증가해요. 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네. 음.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 가속도는 아까 제가 계속 말했는데 그뭐 단위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 당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분에 다니는 음. 그냥 미터 퍼 세크, 엔진. 음. 그리고, 그,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음. 운동이 잖아요 음. 이게 자유낙하 운동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 일부거든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면, 그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네. 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 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속도 변화요속 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증 가지 정보. 예, 연직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 이쪽으로 이제 운동하잖아요. 음. 그 얘는 그러니까 뭐냐, 얘가 그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 운동 방향이 이 힘이 이렇게 중력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 중력이 그니까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